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다투고 나서 꼭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시나요? 내 상대방은 원래 나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내 상대방은 왜 나에게 먼저 화해의 요청을 하지 않는지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투고 나서 늘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고 내 상대방은 한 번도 나에게 먼저 마음을 달래주는 행동을 해온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혹은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어찌됐건 시작된 연애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요. 그 싸움 이후에는요. 내가 먼저 화해 요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내 상대방도요. 내가 화해 요청을 하면 거부하지는 않아요. 받아는 주거든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미안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화해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처음 싸우고 나서 두 사람이 화해할 때 내가 먼저 잡아줬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툼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다가와서 나를 달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처음 싸울 때는 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달래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해서 싸우게 된 건데 이번에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속상하고 열받으니까 나도 처음엔 좀 버텨보자. 네가 나한테 사과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역시나 달래주는 일은 없었어요. 버티다가 견디기 힘들어진 나는요. 첫 번째 화해를 했을 때 내가 먼저 다가섰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원래 그 사람은 다가오는 일을 잘 못하나 봐달래주는걸 못하는 거겠지 그렇게 내가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내 상대방은 아니라고 자기도 미안했다고 말은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반복해도 요 다음번에 싸우면 분명히 내가 다가서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이게 내 의무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난 이러기 싫거든요 가끔은 내 상대방도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내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 상대는 요 마음은 간절한데 나한테 먼저 손 내미는 그 행동이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인 걸까요? 예전에 회피형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라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는 요 내가 괴로워서고요 이 사람이 그러다 마음이 떠날까 봐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연락을 한 거거든요 물론 맨 처음부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상대도 요 나하고 싸우고 나서 분명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떠나갈까 봐 불안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보다 내 상대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나보다는 작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몇 번의 다가섬 이후에 아마 내 상대는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란걸 나는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상대는 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아픈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픈 상태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아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내 상대도 분명 바다는 줬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네가 잡아주면 잡혀줄 생각은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잡고 구걸할 생각은 없어 라고 바꿔 말해도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내 상대가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연인들을 갈라놓으려고 노력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요 모든 연인들이 다잘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내 상대가 쓰레기라고 비난하기 전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내 상대가 쓰레기임을 정해서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나를 먼저 잡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상대가 쓰레기니까 이거 버려야겠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왜내 상대가 나를 잡지 않는 걸까? 왜 그가 나보다 덜 불안해하는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분명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나 봐요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줬거나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지치게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마음 상태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면 그것 먼저 개선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사귀면서 요내 상대방에게 딱히 매력 어필도 못했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결국 또 나는 내 상대방에게 너가 나보다 더 불안해했으면 좋겠고 네가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나보다 불안함을 안 느끼고 있다고 내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나를 잡지 않으니까 아프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은 요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지 하는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노력이라 하더라도 요 결국 나중에 그거 터지거든요. 나도 언젠간 속상해서 절규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꼭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살수 없게 그동안 만들어 놨으면 됐겠죠 내 상대가 지금 먼저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면요 내 상대는요 지금 점점 나에게 지쳐가는 중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 상대가 나를 먼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대방에게 내 점수를 깎아 먹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공격하시기 보다는 지금 내 상대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내가 늘 먼저 그를 다독여 주는 이유가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은 점들을 많이 남겨놓지 못해서 그가 지금 나에게서 조금씩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그런 현상을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쓰레기로 취급해서 헤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요 마음 속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 속의 문제를 내가 억압해서 요구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연애하는 동안 내가 깎아먹었던 점수를 다시 많이 쌓아 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싸웠을 때 그가 먼저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그때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연인들이요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플 걸 아프고 그 아픔에서 내가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